착하다 소 해장, 해장, 이 이, 보나해장해정님 해장님, 보이해장고해님해 이름 불러도 혜정아 혜정아 사실 오늘 오글거리는 주접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생각을 못하겠어서 왜 그런지 알아? 맞아요 왜냐면 항상 제역이 생각해가지고 머릿속에 제역이 밖에 없거든 네. 혹시 치과 어, 다녀요? 니에요 어, 네. 아이 아니, 오빠 뭐, 맨날 무대 씹어 어. 다닌다고 아우 진짜 이럴줄 알았다 내가 진짜 이럴줄 알았어요 아 PS 네. 적어줘요 아,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빠 오케이. 진짜, 진짜. 오케이. 너무 귀여워요 아, 더귀여워질게아더 <웃음> 귀여워지면 안되는데? 오, 아 제목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안돼아 오케이 시 다녀서 가안 봐요 안녕 안녕 아프지 마세요 알겠죠? 시카를 다닌대 누가 썼구나 인정. <목소리도> 잘생겼어요 아, 네. 아, 누나 아닌데? 동생이요 괜찮아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오빠. 오빠 응급처치 할수 있어요? <웃음> 심폐소생술 같은 거 그거 저 요시때문에 심장이 멎었어요 아 그리고 저 팬서 처음이거든요 PS에 제 첫인상 적어줘요 그리고 그 멘트에 킹콩 포스터 앞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진짜 너무 완벽해요 사랑해. 감동이다. 이거 못 보여줬다. 마지막이야. 아 형구 목소리 들리면 이름 불러줘. 그 뭐지? 저믹스 나인 때부터 좋아했는데 이제 만나게 됐어요 진짜.. 반했잖아요 아 그리고 자주 못만날것 같으니까 PS 적어줘요 오빠 그리고 저 머리 보여요? <웃음> 뭐? <웃음> 오빠가 머리 따라하려다가 망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아 <웃음> 요 이쁘다 이쁘다 원래 완벽하지 않아아 오빠는 완벽하잖아요 아니야 나 이제 가야돼 어 가야 <웃음> <웃음> 사랑해 <웃음> 형부 나도 사랑해 내가 고 <웃음> PS 이쁘게 써줄게 다음에 봐요 사랑해 안해, <웃음> 아, 네. 어디 나가지 말고 건강 챙기고, 바이. 오. 미쳤다. <웃음> 야, 빨리 녹화 됐었겠지? 제발. 16분 했다, 16분. 뭐니 어, 했는데? 야, 그럼 또 영상 편집해야 돼? <웃음> 어. <웃음> 야, 요시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어. <웃음> 아! 사 하나 또봐아 안녕. 안녕. 안녕. 아제짜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목소리 <웃음> <제가 웃음> <하고 웃음> 들리면 나 이름 불러줘이정아 아, 사실 오늘 오케이. 오글거리는 뒤적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네. 생각을 못하겠어서 어, 왜 그런지 알아. 맞아, 맞아. 왜냐면 항상 재혁이 생각해가지고 머릿속에 재혁이밖에 없거든. 어, <웃음> 아이고, 착하던, 아이고. <웃음> 네. 오빠, 혹시 네. 치과 다녀요? 아니에요? 네. 다녀요? 아이 다른데. 오빠 다른데. 맨날 무대 씹어 다닌다고 <웃음> 아우 <웃음> 아, 진짜 이럴줄 알았다 내가 진짜 이럴줄 알았어요 아 PS 네. 적어줘요 아, 어, 알겠습니다 <웃음> 저, 오빠 진짜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웃음> 아, 더 귀여워질게 <웃음> 아더 귀여워지면 안 되는데 오, 왜, 왜. 아 제목 뭐, 뭐, 뭐, 뭐.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안돼 <웃음> 요시가서 <드스> 가볼게요 <왜 드스> <나야, 야>. 안요 <드스> <또 봐요>. 안녕 안녕 <드스> 아 어? 누구야? 요시 <드스> 요시야. <드스> <드스> <드스> 요시야 안경 뭐야 완전 멋있어 <드스> 아 네, 네. 네, 네, 네. <드스> 어,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드스> 누나 아닌데? 동생이요 아 <웃음> 괜찮아요 <웃음> <아야> 네. <웃음> 아 오빠 응급처치 할수 있어요? 심폐소생술 같은 거그게잖아 그거 저 요시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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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효, 목소리 들리면 이름 불러줘.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그 뭐지? 저 미친 나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이제 만나게 됐어요. <웃음> 진짜 반했잖아요. <웃음> 아, 그리고... 자주 못 만날 것 같으니까 PS 적어줘요, 오빠. 당연히 저써줘야이미야죠 그리고 저 머리, 머리 보여요? 오빠 아, 머리 따라하려다가 망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요? 음. 쁘다 원래 완벽하지 않아. 아, 아 오빠는 완벽하잖아요. 아니야. 나 이제 가야 돼, 지 사랑해 형 나도 사랑해 내가 pps 뭐 예쁘게 써줄게 다음에 봐요 사랑해 진 너무 고마아 어떻게 말을 겠다 바이바이 어디 나가지 말고 공부 챙기고 바이바이